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단니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인사할 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출애급 초기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훗날 그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점, 모세의 시점은 지금 그리고 미래입니다. 지금은 광야의 끝, 요당 동편에 있지만 나중에는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며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떠한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이고요.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떠한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는 매우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운 4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원망과 고통의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가득한 노예 근성을 광야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권세에 눌려있었고 세상의 맛을 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의 길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갈렙과 요우사만이 남았을 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이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정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는 좋다고 했지만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짓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적이 쳐들어올 때 지키시고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헤맬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은 고된 길이지만 의뢰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당연히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속히 들어가고 싶을 건데 재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은 요당 동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까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매우 좋거나, 좋거나 매우 나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관심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가난 땅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고 또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때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그 땅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40년 유목민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들에게 농사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만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의 농자도 모를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배를 채웠다고 말합니다. 요수와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 튼 날에 그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니 그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혹시 파농사 지어보셨습니까? 파는 특별한 농사 기술이 없어도 잘 지을 수 있는 농작물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파농사를 지었고 계십니다 처음 파농사를 지었을 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파모정을 마치 고추심듯이 심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래가 무슨 농사를 짓노? 그렇게 하시면서 혀를 차셨다고 합니다 파는 잘 자라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그렇게 심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추 농사듯 듬성듬성 심었으니 전문 농사꾼 눈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파는 비를 많이 맞으면 녹아버립니다. 그 많은 비로 많은 분들이 파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파농사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빠져서 파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농사를 처음 지어서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 모락하더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소산물 거두고 그것을 먹었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만나가 없어도 살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주의하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난 땅은 하나님의 관심과 주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위의 여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도 하셨지만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루기의 배경이 기억나십니까? 베들레엠의 기건이 들어 모합당으로 이주해간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짐작하게 하지요. 그리고 다이세 시대에 기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사울이 기본을 칼로 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벌, 받을 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또 아베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나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은혜를 누린 세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라서 가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음 세대가 일어서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성경의 을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그들의 앞에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 정복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은 시간이 흐르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가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그 결말을 경고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요수와도 고별설교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소와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아멘 하나님의 땅 은혜의 땅 회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바라보는 가난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매우 좋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매우 나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길에 순종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은혜로울 수도 있고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은혜롭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참담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의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리지 말고 잘 전수하라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전에는 취직하기 전에는 대학 가기 전에는 고등부까지는 어릴 때는 교회 잘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청년부 회장 대학부의 회장, 중고등부의 회장으로 섬겼다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고 돕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잘 아니까 교회 잘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아직 온전치 못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가난 땅에 정착하고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정착 2세대와 같은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가르쳐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만 있으니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라고 말하지요. 그래서는 신앙의 전수, 은혜의 전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은혜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착 2세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그저 농사 지으면 당연히 거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수많은 외세의 친임을 경험하며 그냥 싸우면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싸워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어. 라고 우리의 자인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방 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혼자만 고백하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잘 안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요소아가 그렇게 서포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요아만 섬기겠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광야를 묵상하며 요람을 떠올렸습니다. 아기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요람. 이 요람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요람이 있을 때큰 소리로 울면 엄마는 달려와서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아니면 잠을 재워야 하는지 확인하고 아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아기가 몇 번을 울어도 엄마는 달려가고 즉각 반응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이에게 집중하죠 그런데 아기는 요람에서만 살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기 때문이죠 엄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고 아기에게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아이는 요람을 벗어나 성장해야 합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대지만 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는 곳.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 가나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따르도록 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요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요람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가난을 멋지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좋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가르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가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 고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난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늘 고맙고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 뜨거워서 내 삶이 온전치 못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 신앙,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